최근에 저출생 관련해서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있었고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문제, 난임 시술 전폭 지원, 보육과 주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주목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의료기기 관련주이고 태아 산모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비스토스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이 일정 당일이라서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제로투세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외 관련주들은 단기 재료 소멸 하락 나왔습니다 다음, 파나진입니다 관계사의 폐암 임상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4%입니다 파나진 관계사인 시선바이오가 개발 중인 폐암 조기 진단 및 선별 검사의 1차 임상 시험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T로는 폐암과 구분이 어려운 폐결절 환자에 대한 특이도가 100%로 확인되었고 또 폐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간유리 음영 폐결절 환자에 대한 민감도도 100%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노뎁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3%입니다. 이노뎁 오늘 오후에 있었던 뉴스이고 상승이유입니다. 애플이 동영상 압축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웨이브원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노대비 영상 AI 기업을 보유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찌라시 내용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네요 올해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메타버스 등 신사업을 접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아직 초기이고 SNS 분야의 최강자인 메타가 메타버스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성이 확실한 산업 분야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이노대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ht 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8% 입니다 뉴스 볼게요 오픈 AI가 로봇 기업에 직접 투자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 AI 로봇 네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세계 1위 AI 휴머노이드사 기업과 로봇 활용 스마트홈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메지온이고 FDA 승인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4%입니다. 메지온이 미국 시간 3월 27일 미국 FDA로부터 최종 코멘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FDA의 검토 의견으로 메지온이 제출했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교보 10호 스펙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8%입니다. 최근 세계 유일 반도체 고방열 소재 제품 생산 기업인 코스텍시스와 합병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네요. 최근에 전력 반도체 시장이 올해 7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합병 상장 이슈가 부각되었었고 오늘 찌라시로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도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7%입니다. 현우산업 오늘 상승 이유는 애플이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소식 영향입니다. 현우산업은 LG전자 등의 인쇄 회로기판을 납품해서 애플 가수에 주로 분류되어 왔고 오늘도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찌라시 내용 볼게요 바이든이 인쇄 회로기판과 첨단 패키징 등에 대한 미국 내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현우산업이 전자부품을 탑재하는 기판인 PCB 생산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우산업은 국내외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차, 전장 생산업체에 PCB를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모텍입니다. 리튬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7.8%입니다. 카이스트가 리튬 금속 2차전지 수명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아모텍이 자회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체결한 2차전지용 나노 전극 소재 제조기술을 상용화했던 점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NPD입니다. OLED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정부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일대를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로 전략 육성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저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MPD의 제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되고 있고 자동화 설비는 경쟁사 대비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파인 엠텍입니다. MPD와 동일 내용이고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5조원을 투자한다는 동일 내용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파인엠텍 폴더블 OLED를 삼성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파인엠텍 VVRP 추천주였고 23%에서 38%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와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다음 금호타이어는 사우디와 계약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반응은 없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국내 기업 최초로 중동지역에 첫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지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파트너사가 연내 금호타이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면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1조 9,600억 원을 투자해서 연 1,500만 개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서린바이오입니다 시진핑 측근의 바이오투자 요청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반응은 없었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시진핑 측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통신과 신에너지차, 바이오, 석유화학,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선진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서린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약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서 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컴포넌트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조원을 장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I 컴포넌트는 LG 디스플레이와 국책과제를 완료한 바가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ICH도 OLED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6.3%입니다. ICH는 과거에 폴리우레탄 사업부문을 인수한 바 있고 폴리우레탄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폴리우레탄 인수 관련 뉴스가 있었네요 KR모터스는 오토바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KR모터스 동전주이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확대를 위해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KR 모터스가 이륜차 전문 생산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뉴틸렉스입니다 면역항암 관련해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7%입니다. 유틸렉스의 카티 치료제가 이번 미국 아마케 초록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케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일정이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마케 관련주도 최근 정리해서 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상세 내용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틸렉스는 과거에 카티 치료제의 동물 실험에서 100% 완전 관해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K증권입니다. 토큰 증권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초자산 발굴 및 발행을, SK텔레콤은 블록체인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식으로 SK증권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빌게이츠 연관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반응은 없었네요. 유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빌게이츠 재단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공공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G2 파워는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내일은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일정이 있고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와이팜입니다. 오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7%네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오지 특화망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을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와이팜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전력 증폭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8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